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딜리버로 쓰러져간 날들 아래서 노래하는 날이야 사라져버린 길 위에 I guess closer up me and less 알고 있던 모든 게 지워져버린데도 살아왔단 증거가 그존재의 었던 걸까 잊잖아. 가질 수 없는 일. 아스라이 사라지면 다쳐진 틈새로 피어날 테니. 눈버릇 쓰러져 난말 누가래서 노래하는 말이야. 우리가 찾던 의미를 지켜주길 바랄 뿐. 제노래를 원하신다니... 딜리버로 쓰러져간 날들 아래서 노래하는 아리야 사라져버린 길 위에 I guess closer of the endless 알고 있던 모든 게 지워져버린데도 살아왔던 증거가 그 존재의 이유 너와 나 찬란한 기억 속에 흩어져 사라지는 낯선 향기에 홀렸었던 걸까 있잖아 가질 수 없는 빛 아스라히 사라지며 닫혀진 틈새로 피어날 테니 딜리버로 쓰러져간 날들 아래서 노래하는 날 우리가 찾던 의미를 지켜주길 바랄 뿐 이루지 못할 꿈에서 빠져버리도록 나를 좀더 안아줘 이곳에 쓰러진대도 I stuck in a dream inside forever We are c l o s e r We are c l o s e r